고 요, what's up, Moaz? 아 지금 안 들어오셨는데요 방안 아, 안 들어왔어? Yo. 안녕. 시추라던데 이렇게. What's up, m o a 안녕. 안녕. 단체 V.F. 오랜만이죠? 3주만이죠 네. 에이, 거의 3주만이야3주 3주 아니야? 거의. 일단 아, 미국 아, 와서 아, 처음 와. 맞아 맞아. 아 미국 와서 두 번째 아니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 한번했어 어. 우리 그때 젤리나 뜨고 먹으면서 시카고 때. 맞아 맞아. 아, 네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오늘 좀더 모아분들 오시면 말할게요. 아케 킹. 어 밀당 잘하는데. 진짜 40초 됐다. 됐네. 벌써 말하기 좀 그렇지. 음. 어, 중계상이요? 네 저희가 음. 오늘 오게 된 이유는 10초만 더있단 말할게요. 일분 제가... 채우. 네. 배고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정말... 네, 이제 들어올 모아분들이 이제 많이 그래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왜 왔죠? 오늘 저희 미국 투어가 끝났습니다 야 미쳤어, 미쳤어 저희가 8회 공연했나요? 맞아요 8회 했어요, 8회 정말 8회 8회 오 평생 동안 할것 같은 8회였는데 신박보다 <웃음> 금방 끝났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하기 전에 이거 이거 가능한가 했는데 가능하네요 8월에 3주 만에 끝내나? 2, 뭐 3주 만에 끝냈어요 저희 근 4일 동안 콘서트를 세번 했어요. 진짜 열심히 달렸다. 맞아요. 대박이네. 엄청 열심히 산것 같아. 그렇게 들으니까 엄청 빠듯한 어 스케줄이었었네 우리가. 덕분에 어 시간이 빨리 어 갔어. 맞아. 맞아. <웃음> 맞아. 근데 진짜 한 달이 훅 갔어요. 그냥 오니까 훅. <웃음> 이제 어버트신가? 응. 그렇지. 훅은 훅. 근데 지금 뿌듯함 속에서 공연하면서 이제 모아분들한테 너무 좋은 에너지와 그런 걸 너무 많이 얻고 와갖고. 맞아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웃음> 네.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직 투어도 저희는 월드 투어이기 때문에 좀 남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할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나라들을또 가야죠 네 미국 또큰 행사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보스가 남았죠 아, 너무 벌써 음. 좀걱정돼요 그거는 나도 좀 이제 걱정이네요 네. 맞아요 아, 걱정되고 여러분 제가롤라파로자다 와주세요 제발 제가 제발 아, <웃음> 와서 소리 지르주세요 제발 진짜 무서워요 저희, 저희 무대한데 가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웃음> 진짜 무서워요 아, 저희가 막 그렇게 아, 큰 무대를 서본 적이 사실 그치. 그렇게 없다 보니까 이게 사운드들 아까 이런 컨디션이 어떨지 너무 맞아요, 걱정이 맞아요.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섰던 섰던 큰 무대라고 하면 이제 무대? <웃음> 아, <샀던> 큰 무대 아 섰던 큰 무대라고 하면은 이제 모아분들이 응. 계시거나 그래도 적어도 음. 우리를 알고는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이. 맞아요. 아예 k 이 케이팝이 생소하실 분들도 아,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무대 하고 있는데 광역적으로 어 who is that 이러면서 맞아요. 어 what song is it 이러면서 먼저 이제 아, 잠깐 만 화장실 가고 이러면 이제 같 갔잖아. 맞아요. 무대할 때 화장실 <웃음> 가지 마요. 좀만 참아주세요. 근데 잠깐만 아. 인정. 하튼 그래도. 거기 있는 분들도 저희 모아로 만들고 오겠다는 마음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네,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이번에 투어하면서 음. 우여곡절이 좀 없진 않았는데 그리고 다 너무 잘 마무리돼서 네. 다행이에요 네, 진짜로 네. 원래 언제나 사서히는 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맞아요. 또 없으면 또 재미없거든 맞아. 순조롭게 가면 안 되지 순조로우면 네. 그리고 성장이 아, 없어요 그래. 그럼, 그럼, 그럼. 쉬운 은 재미없어 어려워. 어려워야 재밌어 게임도 그래 파트모드가 음, 어, 더 어렵잖아 맞아요. 재밌잖아 어. 휴닝이 와서 뭐할 말도 있지 않아요? 어떤가요? 아, 일단 아, 아이텀이... 박수를 좀 쳐줄까요? 오늘 의 휴닝이 아우. 어메이징 한 마디 해주시죠 기자회견 같다 뭔가 부담되는데? 네, 걱정하지 말고 오늘 또 프로 미를 뿜뿜하셨잖아요 예. 아, 네. 아, 아 뭐,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큰큰 네.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네. 네. 그냥 살짝 그냥 콧물 콧물이 난 거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빨간 콧물. 이 네, 사이에 <웃음> 빨간 콧물이긴 한데 이제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자면은 뭐 어디 막거나.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수빈이 형이 너제 네. 플러스 제대로 해라 네. 하고 바로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로스 들어가기 전에 1분이란 네.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딱, 아 멋있게 보여줘야지 했는데 갑자기 수빈이 형이 딱 저를 잡더니 너 똑바로 왜야냐 하냐고 <웃음> <웃음> 펀치를 <웃음> 네. 날리더니 나... 네, 내가 뭘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훌쩍훌쩍 하면서 그래서 이하이 아, 뭐, 오마이갓 <웃음> <웃음> 막 h oh my God, t 이 형이 누구? You're, you're, you're, you're, you're, you're person, <웃음> 자기 빡트 가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같이 안무하고 있잖아 근데 네. 오늘 프로스 들어가기 전에 휴닝이 머리 흔들어 봤죠? 아, 진짜 열과성을 아, 잘흔들는거 제가 한대쳐고 이렇게 아니, 나 옆에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 아, 제가 마지막 무대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감기 아, 아, 어린 어, 듯한 느낌을 어, 근데 진짜 약간 그래. 뭘 연기하는지 딱 보였어 막음 머리 이렇게 그렇구나. 막 흔들고 막 꺾기 아, 막 하다가 아, 막 그래서 난것 같아. 어 맞아. 했었다 이렇게 가아 그, 그, so s h i 한데 뭔가 가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물물물물은물물물물물물물물물처음물물 아, 뭐지 했는데 이렇게 닦으니까 물가 있었구나 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보물다보물다 근데 깜짝 놀랐어 여기가 샌프란시스코부터 해서 LA까지 정말 건조하고 맞아요. 또 무대도 무대 위에서도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코 안에가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그 중간에 보다가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흰기가 끝까지 음. 세 곡이 연달아 있었는데 끝까지 다 하더라고 에이. 그런 맞아요. 거 보고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사실 연출이었다고. 네, 연출이었죠. 프로스트 네. 때딱 코피 흐르면 멋있을 것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어. 하면은 딱 뭔가 타이밍이 좋았어. 그런데 네. 딱운 좋게도 어. 계속 흐르지 않고 멋져서 안전. 이게 정말 다행. 네. 딱 보여주기 시코피였어. 어. <웃음> 딱 네. 멋있었습니다.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멋있어, 멋있어. 아, 안전하게 잘 와버리 됐어. 어디 막손막 네. 다치고 한건 아니고, 음. 막 그냥 코피 흐르는 거라. 했잖아요 음, 다행입니다. 네. 좋아이얘기 때문에 다행이다. 아 진짜 루백한데가 응. 주룩한라이 다행히 o s b 섹션 때 나서 다행요 네. 어, 또 이번에 저희 이제 콘서트 세일러하고 이연이 와서 어, 맞아요. 예, t h so much. 샤, s h o 세일러, 세일러 세일러만고, t so much for coming. 두분다 너무 응. 러블리 하셨어요.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분이 맞아. 좋아졌어. 이, 에서... 맞아요. 셀러 완전 러블리하시고 이한 완전 개구쟁이 완전 네. 네. 맞아요. 너무 착하고 귀여우시고 계속 볼링치세요. 맞아. 빨리 그 이한 한국 오면 볼링치게 써야지. 아그 멘트 할때 너무 짜리 짜릿해요. 태현이 멘트 할때 그. 게스팅. 오늘 사실 하나 더 있거든 하면 이게 아, 그 저... 멘트 너무 짜릿해 짜릿 은지지나 모아분들 한 명씩 한 명씩 너무 <웃음> 와아요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짜릿해 맞아또 모아분들한테도 <웃음> 감사한 게 이해하는 <웃음> 이렇게 박수 쳐달라 <웃음> 소리 질러달라 이렇게 하면은 너무 크게 그치? 막 <웃음> 네, 환호를 해주시니까 저희 기도 살고 뭔가 더 좋았어요 음, 그래서 맞아. 참 모아분들 착해 음 응.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미국 투어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맞아요. 잘 음. 마무리했습니다. 음. 또 저희가 LA 때는 쌍스틱 때그 캐년독을 넣었던 게 저희가 이번 셀리에 음. 캐년독이 없었는데 없는 거와 별개로 많은 분들이 캐년독을 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 무대를 한 도중에 그 약간 그 짖는 그 응원법 있잖아요. 그런 거 오, 하시고 그래서 아 이거 한번 하긴 해야겠다 싶어서 마지막 도시 오. LA에서 하게 됐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u g h Naman t o 죠 d h e 죠 The 댓글을 t a i n 네 h e c u r t 한 i n The hunter punch. w 나 a t up? t h a 되 s all. When I'm not the king 아 n d I'll tell you. I'll go on. Come on. I'm touching them. It's hot. It 이 라이브도 엄청 늘었어요, 다들. 맞아요. 응. 제가 처음에 그 위로 와서 하면서 그 약간 제가 좀 느꼈거든요. 아, 내가 조금 나칠가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은진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호응도 하고 막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나고, 났 보고 아, 난... 너무 신기하기도하고 네. 약간 좀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 나도 연준이 보고 배우긴 했어. 네. 그래서 네. 점점 네. 이렇게 연준이형고좀 따라간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그 어, 스피커가 그 있는데 연습이 스피커 밟고 <웃음> 예! 하면서 <오, 웃음> 아, 저거구나 너무 신나죠 저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거구 진짜 재밌어요 어. 맞아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방늘을 진짜 신나서 했어요 멋있었어요 색깔 뭐야? 우리... 여기 몇 시예요? 여기? 여기 지금 아홉... 10시 좀 10시일 넘었을 거예요. 거예요 10시, 10시. 그럼 한국은한 2시쯤? 네. 2시! 시 정도. 오후 2시일 겁니다. 거기 몇 시예요? 오후 2시, 오후 2시. 나너네한안 물어봤는데 오후 2시 오후 2시 오케이 어, 오 땡기 땡기 오후 2시라고 오후 2아 진짜? 낮밤 바꾸고 2시간 머리에 뭐 묻었다며 4시간 어. 형 제가 봐줄게요 내가 볼 거야 어 뭐야? 흰머리나요 벌써? 아, 하긴 이제 날때 됐지 어, 맞아 오가 맞아. <웃음> 지금 옆에 마청이 계시는데, 아니 이거 뭐야? <웃음> 그래서 마청 파란색으로 했잖아. 파란 머리는 그런 아, 네야 나도 탈색해야겠다. 아저 머리말도 짝퉁. 저 TMI 있는데 저 이마에 흰머리가 나요. 진짜 TMI다. 이 진짜 t m i 인데 TMI. 제가 이마 중간. 에 어, 그쵸 알죠? 내가 네, 맞아. 몇 예전에 연습생 때도 왜 그, 뽑아? 이마 중간에? 이마 중간에 이게 아, 딱 이렇게 흰머리 아, 하나 같은. 너 아바타야? 맞아. 근데 이거 한번 뽑아도 계속 나는 거야. 나 뒤에만 계속. 나도, 계속 나도 쇄골 옆에, 나. 옆에 한 군데 남는 거야. 그래, 나뒤 옆에 나. 나. 옆에. 살에 <웃음> 나. <웃음> <웃음> 뭔가 있다니까. <웃음> 맞아. 그래서 뒤에 나. 계속. 헤메스 어, 수... 맞아. 요 뽑을 때마다 기분 좋아. 어 이제 헤메스 분들이 나안 내려... 뽑는데. 아 이거 이거 보기라고 이거 뭐 어떻게 뽑을까 하니까 아내 네, 뽑아 주세요. 근데 뽑는데 한2주 뒤에 어또 난대. 그래서 딱딱 이틀 동안 가끔 목에도 좀 기다란 응. 걸 하나 뼈나고. 난귀 옆에 여기 나 이런. 거. 그런, 아, 거, 그런 거 그런 거안 나. 난안 나는데. 안 나는 사람 없어. 안 나는 사람 다 나는 거야. 다. 만하면 이십 대. 뭔가 있지. 그럼 너는 어디 속이나짠거예 뭐 등이나 뭐 엉덩이 쪽에 그러니까. 안, 안 보이는데 있는 거같아타박지 이런 데 <웃음> 저한테 말해 형 <형이> 해줄게요 아, <웃음> 스네 괜찮아요 <손> 괜찮아 <웃음> <웃음> 어, 아무튼 벌써 11월이 지나갔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클랭크하세요아 <웃음> 그런데? <웃음> 시간이 느끼게 해 죽어도 안 될걸 진짜 내가 그 뭐냐 예전에 나 격리했을 때걸어려 그때 내가 운동회라도 해보자고 플랭크 30초 했었거든 진짜 응. 힘든 데 30초 하고 포기했어 아, 플랭크는 말고 포기를 하자 이러고 저도 이제 그 격리 됐을 때 한번 이제 멤버들 안 보니까 2주 동안 이제 뭐 한번 좀 좀 굵고 나가서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겠다 해서 격리된 사람 특이야 이거 그래서 어, 어, <웃음> 나 진짜 2주 한... 안에 달라진 나를 꿈꾸는 거야 어, 첫날 나, 나 진짜 그렇게 꿈꿨어 그냥 꿈이었고요 네 첫날 때막 이제 뭐지? 시금치랑 뽀빡이 <웃음> <웃음> 그런 것만 먹었어 그래서 막 채소랑 이렇게 견과를 막 이렇게 먹고 한 3일 정도 가다가 진짜 배고파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o n t worry. I told you, come up to Wundong, Donica, to the back, plank out of my 다 i t t l e They took on the guests. Some, they got s o m 력 m e 어 o 어? i 노력 e 어 of Taga, Eborgeta, Tashboka. I'm not g o i n 일주일 줬죠. 난난 이주 하긴 했어. 거의 한이일 차, 삼일차 그쯤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격리 시설에 들어가갖고 네.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제가 다 직접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시설에서는 이제 잠깐. 음식물이 남으면 아나 비정문 잘것 같아 이제 변기에 이제 버리고 이제 맞아. 좀 분리수거 저희가 어, 아비를 짜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짜 가위로 계속 잘랐고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제가 이틀 차쯤에 냉면이 먹고 싶어서 이제 한 밤 10시 그쯤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면을 먹고 남아갖고 음, 싹싹싹 싹하면서맛있었다이러면 음, 이제 딱 버렸는데 세상에 변기가 막힌 거예요 어. 그 어. 10시에 막혀고 너무 어. 이게 막 급하게 카운터 전했는데 10시 에도 전화도 안 받아 다들 어디 갔나 봐이러고 모아분들이 진짜 듣기 싫은 어.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 그래서 해봐요. 근데 그때 또 여름이었잖아요 이랬죠 막 설마 벌레 꼬이고 이러면 은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 청소시설 뭐 이런 거 절대 못 네. 들어가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다 해야 되거든요 맞아. 벌레 들어와도 제가 그냥 견뎌야 되는데 진짜 그때부터 막 트라우마가 막 시작되면서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고 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어? 벌레가 고오니까 어. 너무 걱정되고 이러면서 그냥 변기, 변기 이렇게 열어놓고 진짜 다음날 아침에 뭐 약간 판도라의 상자 열어보는 것만 이렇게 두근두근하면서 딱 열었는데 아 최악이었어요 그 막힌 거 어떻게 됐어요? 막힌 거그 아침에 카운터에서 이제 뚫는 거주셔갖고 아. 아 근데 뜯는 것도 한두 시간 뜯었나 싶다. 어, 어, 그래서 어, 그때 이유 후 완료했고 딱 제가 그래서 격리하고 한 4kg 5kg 빠져서 나왔는데 아. 그게 그 이유였어요. 내면 아, 이게...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음식을 못 시켰어요. 이게 이거. 그래서 수빈이 형은 그 치우는 게 이제 그 과정 때문에 싫어갖고 수빈이 형 밥을 안 먹었는데 휴닝이는 그래서 밥을 다 먹었어. 요찮아서못다 먹었어요. <웃음> <기차 웃음> 먹었어요. 아그 아, 왔었는데요? 그 처리가 귀찮아서 안 먹는 편, 다 먹네. 먹는 편. 그래서 아니, 나는 그, 그 피자가 있었다면 처리하기 어, 철회. 쉬운 음식만 시켜 먹었어.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뼈 이런 거 따로 분리 안 해도 되고 뭔뭐 굳이 자를 필요도 없는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야, 범규가 나랑 같은 막이었다? 어, 어 맞아요. 범규하고 네. 나랑 같은 어, 막이에. 어, 네. 네. 내가 일바로 걸렸잖아. 일바. <웃음> 근데 나나 혼자 걸려갖고 나 같이 속상해서 멘탈 나와갖고 맨날 그, 그 알지도 그 방에 네. 조그만 창문 하나 있는 거. 아 맞아요. 아 어, 나도 있었어. 아 치고 나 지금 밖에 보고 있아 진짜 조그만해. 아무튼. 자 아, 옆에. 나 창문 이렇게 보는데. 건물로 막혀져 있어가 <웃음> 바깥도 보고 나 그래서 채워서 <웃음> 아, 한숨 쉬면서 하루를 시작했지 이제 범규랑 아예 다른 층이었고 저랑 휴닝카이랑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웃음> 근데,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블링셉 같은 거 하고 이제 먹은 거 이제 문 밖에 이렇게 딱 내놓는데 제가 이제 한하루한끼 정도만 먹었거든요? 근데 <웃음> 한끼한 한 저녁쯤에 먹는데 이렇게 쓱 하고 봉투를 내고 있는 거다가 옆에 호를 보면 휴닝카이는 문 앞에 봉투가 한 3개씩 <웃음> <웃음> 아니 얘뭘 먹는 거야? 오늘 어, 봉투 그거 안넣어잖아 어? 아니 아니 <웃음> 그뭐 피자를 시켰으면 피자 박스라거나 아니면 뭐, 뭐 박스 같은 거 뭐. 뭐. 이제야 뭐야? 난내 방에 쓰레기통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모아놨어 아, 그 그냥 그 방에 시각. 갑자기 다 모아놨어, 다 모아놨어. 아, 근데 아, 그리고... 그럼 버렸죠 그래도 상관없대. 응. 저희 저희는 그랬어요. 괜겠구나아무 아, 거의 밥 되게 나 나쁘지 않았는데 맛있어. 맛있 음. 맛있 맛있어요 태현이 태연, 지금 혼자 공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아, <웃음>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제가 제가 그나그윌 스미스 나온 그 나는 전설이다 아시죠? 그렇네. 제가 그 주인공이거든요. 저만 나와도 아, 혼자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진짜 완전 늦게 일어나갖고 낮쯤에 아 그럼 회사 하나 가볼까 해갖고 금스금회사 기어나가서 이제. 딱문 열렸는데 한 5시쯤이었어요 문딱 열렸는데 팬분들 몇명 알아보신 거예요 이 음. 사이트 오신 분들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하고 딱 정문 내놔 정문 잠긴 거야 그래서 되게 민망해고 어, 어, 어, 이러면서 <웃음> 이제 뒷문을 빨리 가고나 작업할 거 하고 운동할 거 하고 음. 그리고 이 층에 가면 계속, 계속 그때 국벌 건배 짜고 있었어 그래서, 아. 그래서 너무 그 환경이 너무 슬퍼 슬퍼갖고 댄서한테 아, 그, 뭐. 그 편의점 그런 거 상품권 보내주고 파이팅하라고 음. 아. 그때 진짜 국벌 건배도 아마 사이연봉한 한 50개 정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밤새 계속 짜서 고생했어요, 댄서분들 댄서분들이랑 퍼포먼스 팀이 고생 많이 했죠 네, 맞아요 예. 진짜 고생 많이 근데 했죠 근데 전 ZBZB 안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멋있지 네. 아, 맞아요 오케이. 딱 포인트 안무가 딱 있잖아 그래, 이거 음. 머리 이거 우리 대화 되게 잘 넘어간다 음. 그러니까요 잘, 언제 얘기했다, 저언니 원래 생각 없이 주제를 안 놔두고 말을 하면 은 계속 그냥 말이 나와요 어, 어쩌다더 격리 얘기가 나온 거지 격리? 그래. 너뭐 먹는 거 얘기하다가 나오지 않나 아닌가? 너 변기 얘기하다 나온 거지? 그런가? <웃음> 내가 왜 변기 왜? 얘기했지? 아니야. 연 연준이 형부터 시작된 거 아니었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연준이 형 보고 아 맞다 나도 격리되면서 운동했다라고. 아 플랭크 플랭크 아, 아, 아, 아, 시간이.. 아, 아 이렇게 운동해? 어, 시간이 안 간다고 해서 플랭크를 하고 했는데 플랭크를 격려한 어, 했다. 그래서 나도 격려했지. 그런 사람 이런 생각이 들고 식구 보았다는데 아 갑자기 치마 모이다와 아니다. 이름 이렇게. 재밌다. 꼬리 꼬리를 문에. 그러니까 와 재밌다. 꼬꼬모네아꼬꼬 나가보고 싶다. 아또 이렇게. 꼬꼬무 꼬꼬무 꼬꼬무 꼬꼬무가 보고,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 아, 맞다 맞다, 꼬리 꼬꼬무. 나도 보스 봤어. 봤어. 나 봤어. 그거 <웃음> 꼬리 꼬리 모르다. <웃음> <누물도 웃음> 어, 그러니까. 아 그니까, 아. 그거, 아, 그, 그 진짜 보면은 아. 그니까 아, 저도. 눈물 나오는 이야기, 눈물 나오는 자들, 어, 진짜 눈가트자. 하나는 너무, 하나는 것도 아, 많고 진짜. 프로그램 이름이야. 음, 근데 어. 이 프로그램 이름은 되게 귀엽다. 그꼬리에 꼬리 는 루는 사건들이었나? 이야기들이었나? 와 아무튼 그건데 줄여서 꼬꼬무라고. 맞아 맞아. 아, 제가 그거 음. 혼자 보면 또렉한다고 진짜 로 네. 맞아 맞아 슬픈 이야기예요 새벽에 어, TV 보다가 슬픈 것도 있고 너무 화나는 것도 있고 오, 약간 실화 이런, 어. 믿을 수 없는 실화 이런 거를 얘기해주시는 거야 아 나, 저 아저씨 파라까지 봤어요, 나의 아저씨, 아저씨? 예. 야, 야 나, 지금 나, 어떤 내용이야? 나의 아저씨라고 해 아, 아, 나의 아저씨 너무, 너무 다르잖아, 사람들이 나는 아저씨라는 죄송해요, 장르가 나의 아저씨 파라 하면 얘기해도 되나? 아 어차피 4년 전 드라마니까 여러분 슈퍼 안 듣고 싶으면 귀 작아요 형, 보기예요? 나 아직 안 봤어. 음. 거기까지 봤는데 대충 그 말만. 그 뭐지 사채업자 분이 어 알아, 그 알아. 지갑 훔쳐가지고 아. 이제 지한 씨가 지갑 다시 가지러 가면 그 초반에 말이야? 반년이에요 중반이에요 중반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래도 슬슬 마음 열고 있어요. 그남 주인공한테 됐어? 음, 네. 어어요 그래서 지갑 돌려주면 날도 씨볼 예정이에요? 난뭐 언젠간 보. 근데 보면 후회 아, 아, 안 해요. 어 그럴 것 같아. 어 근데 언젠간 보겠지 싶어서. 저 나의 아저씨 이렇게 헤어메이크업 하면서 보고 있는데 <웃음> 헤어 하시는 분이 아제 인생 드라마인니다의아씨라고 <웃음> 진짜 너무 재밌다고 아, 그분 진짜?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보려고. 음... 요 음... 그... 그분이 나의 아저씨 진짜 너무 재밌게 봤나 봐요 제가 보고 있을 때도 계속 막 저랑 얘기하고 싶어도 막 드릉드릉 하시더니 다 보고 왔는데 저는 솔직히 저는 좀 그렇게막만족스럽진 않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이렇게 거들었게수 이렇게 만을이게면 이렇게 만들었을 이렇렇게었렇게만들다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이 있어야 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는 이렇게 이렇게 만 때, 이렇 때, 보면서 겁나 많이 울었어요 근데 <웃음> 어, 이게 뭔가 아플 때 보면 더 눈물이 나네 나도 그랬고 난 격리할 때종지집 시즌 나... 3까지 다 아, 붙여서 아, 와, 와. 종예집 불렀는데 나 눈병 났을 때 보고 울었거든 음. <웃음> 태원이가 내플릭스 아예 안 보네 거의 가끔 봐 영화만 봐 드라마 이렇이 꾸준히 못봐 그것도 맞아 나도 그래서 영화 많이 저는 아저씨 봤어요, 재밌더라면 <웃음> 아저씨 재밌지 진짜, 아저씨는 그, 나는 그거 로망이있어 아저씨 나중에 한번 해볼 거야, 뭐 어. 내가 한번 내가 밀어줘도 아니, 돼 아니, 내가 할거라 <웃음> 다음날의 고속도로 <고소토를> 한번 보여줄게 나가보시면 여기 올림픽대로 하면 되겠네 여기만 이렇게 남겨놔야겠다 그 영상 독, 진짜 톡톡 컷이라고 할 거야, 톡톡 컷 여기만 아, 남 알아, 알아, 알아 태양 선배님처럼 김밥 콧대 김밥 콧 그거 멋있지, 그거 너 <웃음> 힙하지, 힙하지 나는 그거, 되게 뭔가 언젠가 도전 해보고 싶었어 진짜 근데 태양 선배님이라 진짜 멋있는데 다음 <웃음> <그냥> 멋있는... 다음 앨범 딱해봐야 멋있는 사람의 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응 저, 저, 저, 저 근데 그런 거 진짜 하고 있어짬짬면 머리처럼 렇게 수민이 형 이거 면 오이 김밥 때문 수민 <웃음> 아니야, 너 지금 제일 멋있어 <웃음> 어, 들었어요 <웃음> 어, 오이 김밥 제머리하고 오이 김밥이래요 <웃음> 와, 너 요즘 잘한다 야, 좋다. <웃음> 내가, 좀 친다. 아, 예. 누구. 좀 많이 들아 미안해, 미안해, 너무. 원상 원킬이야. 아, 아 당당. 어, 그래, 아, 알았어. 아, 어, 이제 저희 오프닝 의상이 핑크색이잖아요. 맞아, 어. 슈니가 입고 있으니까 약간 소세지 느낌? 연준이 <웃음> <웃음> 형이랑 손잡고 있는데 약간 줄줄이 소세지. <웃음> <웃음> <웃음> 야, 너까지 잡면 킬바스야. 이렇게 하고, 너까지 킬바스. <웃음> 아, 네. 아니 그거 그 재밌는 게 아, 그게 엄청 비즈가 엄청 많이 막혀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때보다 지금 옷이 훨씬 가벼워졌어 <웃음> 맞아. 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떨어지더라, 떨어지더라. 아니, 첫 공연 때 그냥 후두떨어져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투어 마무리하면 다없어 그냥.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동작하는 게탁칠 때마다 여기서 어. 터로락해 나가요 옷이 진짜 무거운데 이제는 <웃음>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저희 서울 공연 때는 그거 입고 점프하면 은 원래 한이 정도 뛸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못 <웃음> 뛰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점프장 높게 뛰라고 그랬어, 선생님 맞아 <웃음> 옷이 너무... 저 높은 인공이 너무 무거워, 맞아. 옷이 아그 어, 갑옷이라고 그게 어. 그 뭐냐, 프로스트 할 때가 조금 이제 죽을 것 같지 프로스트, 음. 아, 아, 그그 의상, 뭐, 의상, 의상, 의상, 의상, 의상 그게 진짜 통풍이 맞아.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이게 빨면 빨수록 좀, 좀 작아 맞아, 좀 작아져,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때 좀 죽을 것같아 네. 소재가 어쩔 수없나 어쩔 수, 없쩔 수, 어쩔 수 뭐월세니까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약간 TMI인데 이제 프로젝트 안무 의상에서 저희 이렇게 뭔가 팔락거리는 이렇게 맞아, 이게 약간 이렇게 음 추가됐잖아요 약간 음 디테일이 추가됐잖아요 어그 시혁 PD님께서 직접 저희 한국콤 보고 나서 맞아요 네 피드백을 네 엄청 어그 이렇게 하면 어더 좋을 것 같다 어 <웃음> <맞아> <웃음> 이런 거 많이 어 해주셨어요 이런 걸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어 주셨어요 퓨마 엔딩도 늘리면 좋을 것 같다 음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이한거 이 한번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웃음> 거 같아요? 역시 제가 시영님께 네. 잘 전해드릴게요 네, 네. 별로면 제가 시영님한테 얘기해드릴게요 네. 솔직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시영님 아이디어 어땠어요? 아뱅 아, 아뱅, 아이디어 뱅 시영 뷰뱅 <웃음> <웃음> <웃음> 뭐, <웃음> 이런 네. 건줄 알았네 이거 세님도 보실 텐데 우리 조만간 뵙잖아요 K님도 잘, 잘 <웃음> 보셔 <보셨어요. 웃음> 시영님이 은근 그런 거잘 챙겨보시더라고요 의견 어떻대요 좋던데 좋아 좋아. 어 시영 예 시영님 시원, 본인 아니 피지님 본이 아니시죠? 데일이 본인 등판하셨는데 띵띵 이거봐요 피 피지 아니시죠? 나름 괜찮았음. <웃음> 나름 괜찮았음. <웃음> <웃음> 나름 나 <웃음> 빼. 저거는 좋아. 직원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아뭐 다들 좋은 좋은 <웃음> 그거네요 역시 아, 시영님 강가든 어, 역시 피지님 피디님은... 강가든 역시 좋은 안무이었네 야 형이 어. 움직일 때마다 막 어. 저희가 막밝아졌다어두워졌다뒤로와줄수 있어. 오! 어 뭐야, 뭐야? 이렇게 하면은 아까 아까 그랬는데 아까. 아, 지금 뭐 해요? <웃음> 아니, 아 아까 근데 저확 어두워졌었다가 어, 됐다.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이렇게 하면은 어, 그 네오. 오. 아. 네. 아 오, 오. 어, 오. 그럼 어, 여기 그러네. 역시 아 태현이가 가리니까 태현이 가리면은 어두워졌다 발... 아니네 밝아졌다 어두지나? 워어 밝아지 우리 쪽이 아, 밝아진다 태현이를 가려야 밝아지네 이게 어쩔 수 없네 아... 날 가려 밝은 미래를 걸어라 아, <웃음> 좋은 팀원이야 아, 내가 제... 이, 이게, 이게 팀이지 내가 이게 이 생각이 음, 팀원의 앞길을 막아준다 밝아졌네 좋아, 좋아. 오늘 저희가 LA 콘에까지 해서 다 끝난 기념으로 다 저렴한 음식으로 밥 이렇게 먹으면서 맞아요. 해피 엔딩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가지만생각을하고 뭐. 말했어요. 네하고말했어하고 뭐? 포토타임 가질까요까까요 네, 캡처타임 아, 네. 오랜만이다 이거 캡처 캡처 자 컨셉 오케이 오케이 할까요각자 콘서트 끝난 마음 그렇지 아, 지, 오케이, 오케이. 콘서트 끝난 마음. 콘서트 끝난 마음. 하나둘셋어요까지고지 너 굉장히 쉬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형아 죄송해요 못인데어제 우리 친일어어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웃음> 나는 서운한난 서... 속상한 거 그냥, 그냥 그거죠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마무리돼서 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아. 그래도 네. 모아분들 반응도 너무 좋아가지고다행입니다 음, 음,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 부상 없는 게 어디야 아, 그지네 다 다음, 다음 마지막 컨셉 하나 하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 해보려는데 다음 컨셉 추천 좀요? 전 하나, 하나 했어요. 뭐? 콘서트 아 아이들 디 했다고? 뭐. 그러면은 하우였죠 하트 하트였죠. <웃음> <수선지. 웃음> 뭐야 방금? 저거 네?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트였죠. 하트였죠. 그게 이만큼 열심히 했던 거지. City야. 목이 쉴 정도. 로니야 <웃음> <웃음> <일이> 아니라 어제 오늘 저희가 달렸잖아요. <웃음> 나 지금 목이 조금 나아. 맞아. 오늘 멤버들 전부 다좀 목이 잡혀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아까도 그 공연할 때 겨울 끄집어내갖고 맞아요, 맞아요 다 써버려서 그래 하트 할까요? 오케이, 하트, 하트, 할까? 오케이 하트, 하트, 하트 자, 각자 원하는 하트로 하나, 저, 저 둘, 셋너 나랑 겹치니까 바꾸냐이 어 K-하트가 너무 귀여웠던 게 셀넘도 그렇고 이하님도 그렇고 이거 하겠다 K-하트 이런면 처음 지하는게 너무 귀엽다 나 이거 알아 하면서 꺼내주는 게 너무 귀여웠어 귀여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아 이거 손가락이 저 제가 잘... 유연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아, 모양 나 모양이 나도 되겠는데. 이거 잘안나잘 되지 좀 아파 어잘 아, 아, 아, 잘 된다 나나 이거 잘잘 됐어 형수 어때요 <웃음> 내가 더 예쁜 것 같아 근데 제가 조금 더 동물 동물하게 아, 예쁜데요 나 근데 딱 각져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투표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둘 중에 보여줘 봐 봐봐야 저거 봐봐야 저 봐봐 카메라 봐 카메라 아 연준이 형찐하더다나 어디로 가야 돼아 분위기 좀 약간 너무 가로로 넓은데? 그래 넋데대회 하다니까 봉기가봉기가 예뻐... 쁘 연준이 예쁘다 그래, 야 오리지널 예쁘지, 인 나와, 인마 아니, 이거 뭐 오래 하니까 안 예뻐지는 거예요 고! <웃음> 알았어, 알았어, 예뻐, 예뻐, 아니, 해봐야. 로그 예뻐 해봐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트 우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곧 이제 또 롤러플라저 끝나고 좋네. 또 한국 가니까 한국에 있는 모아 분들도 곧 만나요 하트 아이디어와라 n 봐요 don't 봐요 하트 Had to. I don't 와 n o w I d 빨리, t know. I don't know. I don't 불어야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도가 don't 아 n o w I don't k n o 네, 네. 아멘. 모범도 아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행복한 음, 네. 하루 보내세요. 밥잘 챙겨 드시고. 오늘 네. 일요일인가? 저쪽... 아, 월요일 월요일인가 여긴, 여기는 일요일. 그 이번 어, 주도 화이팅. 아, 화이팅. 한국은 우리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월요일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어, 네, 딱래도월일만 오일, 버티면 돼고 네. 고지스는 네. 네. <웃음> 월요일 되는 모든 모아분들도 파이팅. 화이팅. 그럼 화이팅. 안녕. 저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응원해 주셔서 고마워잘 마무리했습니다. Bye, bye, 덕분입니다. bye, bye, bye, bye, b